영상에서는 제가 깔자마자 이제 설치한 모습 그 다음에 기능 간단히 리뷰하는 정도였는데 이게 미니맵에 어... 뉴 월드 서칭 기능이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미니맵을 보면은 젠되는 자리가 보입니다 지금 미니맵에 저 서있는 곳에 막 돌같은게 있죠 약간 회색돌 터드릴까? 이게 어 회색 돌이 아이언베인인데 아이언베인 젠되는 자리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채집할 때 조금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서있는데 또 암석이 있죠 표시가 근데 가끔 암석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미니맵에 안 떠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 뭐 이렇게 로딩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긴 하던데 뭐 그렇게 신경 실제로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네뭐 진한 회색 뭐 그런게 있는데 어 인게임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음, 맵에는 안 떠있는 경우 내가 가서 캐면은 맵에 추가가 됩니다 아마 자동으로 어, 내 자료를 추가를 시켜주는 그거일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서버에서 제공해 준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고 표시되는 대상들 중에 내가 가까이 가면 인식을 해서 내가 자료 수집을 해서 내미니맵안 보이는 그런 추가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뭐 어떤 몹이 젠 되거나 어떤 채집 대상 채광대상들이 있는지 빨리빨리 캐치하고서 갈수 있어서 생활, 생활 컨텐츠 할때 도움이 많이 되죠. 기존에는 저도 그냥 뉴월드 맵에 검색해서 아 이쪽 지역에 이렇게 가면은 이게 있구나 하고 간 다음에 거기를 그냥 무작정 돌았죠.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기능을 알게 된 뒤로는 그냥 미니맵 보고서 그 근처에 가서 있는지 체크 없으면 다른 곳으로 약간 동선이 효율적으로 되죠. 이걸 활용해서 채집할 때 재료 모을 때좀 동선을 효과적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물론 항상, 항상 말씀드려요. 미니맵 얘기할 때마다 이게 오버울프에서 나온 거라 그나마 어, 약간 안정성 있을 거다. 밴이라는 걸 걱정하시는데 그럴 확률이 낮을 거다지 안 당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은 이제 이걸 사용할지 말지 하다가 제재를 당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선택은 개인의 몫입니다 저는 물론 저도 약간 책임감을 좀 느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아무 말도 없이 이거를 밴해버려 썼던 사람들을 나도 그냥 캐릭이 밴 당해 버려 다른 분들한테 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사...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국에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정보를 정해서 전해서 알려주는 건데 전 사실 그걸 정보를 저도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 거고 그 와중에 저는 제가 선택을 해서 이걸 켠 겁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도 저는 그래도 안 쓸래요. 아니면은 영상 보고서 저는 그냥 그래도 쓸래요. 이런 분들이 나눠 나누, 나눠지죠.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아 무조건 쓰세요. 이거 개쩔어요.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.